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재왕절개 수술을 결심한 이유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만이라는 과정 자체가 산모의 몸을 손상시키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 분만이든 제왕절개든 산모의 몸이 손상될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 자연 분만이나 제왕절개가 서로 각각 너무 다른 부분을 손상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느 게더 낫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조금 더 선호하는지 어떤 방법을 조금 더 선호하지 않는지 이건 개인의 성향에 따라 따라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지 후회 없는 분만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자연분만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연분만의 장점은 순산을 하는 경우에는 회복이 빠르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수유도 빨리 할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금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으로 많이 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밥 먹을 수 있다는 거? 그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자녀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왕절개로뭐한 다섯 명까지 나왔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질식뿐만을 하는 게 다자녀의 경우에는 조금 더 무리를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단점을 보자면 순산을 했다는 전제가 있어야지만 장점이 성립을 한다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난산을 하는 경우에는 회음부 뭐 열상이 심한 경우에 오히려 재앙절개보다 회복 속도가 더 느릴 수도 있고 또 개인마다 진통의 세기, 진통의 시간이 천차만별이라는 거, 개인차가 너무 크다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자연분만을 결심해서 시도를 하더라도 자연분만을 실패를 하고 응급제왕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연분만을 하고자 한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최악의 케이스가 진통이랑 이런 걸다 겪고 나서 응급제왕 수술까지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부작용이 가장 좀 마음에 걸렸었는데 어, 자연분만을 했을 때 요실금 발생 확률이 30%라고 해요. 그리고 치질 발생 확률은 40% 그리고 뭐질 이완 같은 증상도 있고 한데 요실금이나 치질 같은 경우에는 수준으로 좋아지는 게 일반적이기는 한데 또 치질이나 요실금이 생긴 사람 중에 10%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 안 좋은 상태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요실금 치질, 질이완 이런 부작용이 나한테 올수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왕절개로 넘어가서 보면은 제왕절개의 장점은 제가 가장 크게 꼽는 장점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 같아요 분만 날짜와 시간을 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평균적인 통증의 기간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보통은 통상 2일차에 가장 아프고 하루 동안 3일차부터는 통증이 점점 나아지면서 걷기랑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 통증이 어느 정도 가는지 내가 언제쯤에 회복을 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개인적인 편차가 자연 분만 보다는 훨씬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고 예측을 할수 수 있다는 게 제왕절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점을 보면 어... 개복 수술이다 보니까 수술 중에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게 레이어를 여러 겹으로 개복 수술을 하다 보니까 그 장기끼리 유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단점인데 장기 유착의 경우에는 발생 확률이 한 2% 내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배에 흉터가 남게 되죠 그런 자상이 남는다는 것도 단점이 될수 있고 수술 전 후에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도 단점인 것 같아요 자연분만 같은 경우에는 진통을 아기를 낳기 전에 가장 심하게 느끼고 재앙절개는 아기를 낳고 나서 가장 심하게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젖을 바로 물릴 수 없다는 것, 그것도 조금 단점인 것 같고 젖 물릴 때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배에 통증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단점인 것 같아요 이 국소 부위의 감각 이상 증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이거는 뭐 1년 이내로는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장단점들이 있는데 제가 제왕절개를 결심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자연분만의 불확실성이 싫었어요. <웃음> 제가 MBTI가 완전 파워제이거든요. 완전 계획형 인간이고 제가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성향상 자연분만의 불확실성, 언제 진통이 올지 모르고 내가 얼마나 진통을 겪을지 모르고 내가 순산을 할지 못할지도 알수 없는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상황에 맡겨야 되는 게 저의 성격과 맞지 않았고 그게 굉장히 불안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분만의 부작용이 저에게 굉장히 비호감이었어요 <웃음> 대표적인 부작용이 뭐 요실금, 치질, 질이완 이런 것들인데 이게 저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 1%의 확률이라도 올수 있으면 난 그걸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정말 강하게 들었고요. 제 주변에서도 치질은 거의 다 생겼다고 하고 다 나아졌지만 뭐 수술까지 한 지인들도 있고 요실금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3명 중 1명꼴로 요실금이 생기는데 생겼다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저는 <웃음> 그 생기는 것 자체가 너무 비호감이고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것이 더 싫은지 이런 걸로 <웃음> 배틀을 하자면 저는 재왕절개 하고 나서 흉터 생기는 거 상관없고요. 모유수유 바로 못하는 것도 상관없고요. 밥 바로 못 먹는 것도 상관없고 그리고 상처 부위에 감각이 없어지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보다도 저는 막 소변이 기침할 때마다 새거나 웃을 때마다 새거나 이게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증상들이 너무 싫고 아주 작은 확률이라도 저한테 오는 게 정말 싫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재왕절개가더 낫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저의,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황장애 관련인데요. 제가 작년에 시험관 4차를 앞두고 나서 공항 발작이 와가지고 그 뒤로 한동안 공황장애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지금 은 많이 좋아졌거든요? 제가 공황이 왔을 때제 몸에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공황장애가 왔었기 때문에 자연분만을 진행하게 됐을 때 몸이 제 스스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연분만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때 혹시나 과호흡이나 이런 게 오면 어떡하지? 공황이 오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그래 차라리 재제 형절개를 하는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지금 아기가 굉장히 큰 상태예요. 계속 초반부터 한 주, 두 주씩 큰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지금까지 쭉 계속 크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교수님이 지난주에 이러다가는 아기를 거의 4kg에 낳겠다고 과일이랑 간식을 먹지 말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큰 경우에는 난산을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회원부 열성도 심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기를 재앙절개로 낳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최종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고민이 정말 너무 많았었어요. 재앙절개도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개복 수술이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수술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생각도 했었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유들처럼 그런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너무나도 불투명하고 너무나도 사바사의 케바케인 자연분만을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봐도 아무리 장점을 찾으려고 해봐도 그냥 그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 때문에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 결정하는 거는 진짜 성격 차이구나 라는 거를 또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이미 저희 친정 엄마 아빠 그리고 시부모님, 시어머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남편한테도 얘기를 당연히 했고요 남편은 진짜 단 0.1%도 관여하지 않았어요 저의 결정에 당연히 너의 몸에서 하는 거니까 너의 의사대로 하는 게 맞다 이런 스탠스여가지고 제가 뭔가 얘기를 해도 그냥 들어주기만 하고 너 좋은 대로 해 이런 식이여가지고 저는 정말 저의 자율적인 생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고민하고 알아보고 결심을 하는 단계까지 이른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사람의 의견과 전혀 관련 없이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출산을 하든 산모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재앙절개했다고 편하게 낳는 거 아니고 자연분만했다고 뭐다 좋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개인의 성향에 맞게 잘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느 게더 좋다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나는 좋았는데 이 사람은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이런 개인차가 워낙 커가지고 아무리 내가 막 자연분만을 추천을 하고 자연분만이 정말 좋다고 해도 이 사람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했는데 좋았는데 왜저 사람은 제왕절개 하려고 하지? 막 이런 것들은 그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제가 선택을 했지만 제형저개를 하고 나서 엄청나게 후회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다 저의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결정한 일이니까 내가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